加油 g 뉴스 시간입니다. 자1 2 번째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어요. 개발자 노트는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을 미리 볼수 있는 좋은 노트죠. 이번엔좀굵직굵직한게몇개 보였습니다. 자 뽑기 <웃음> 운영 방안 관련해서 개발자님의 노트를 우리가엿본다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피디쿠 형님이 조금 이제 챕터 진행하면서 뭔가 좀 빠르게 신캐를 선보이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 이 점이 많은 모험가님께 부담이 되었던 부분도 이해하고 있다. 어, 부담된 것 좀. 알고 계시는군요. 매주 나오니까 이게 조금 반갑기보다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근데 와우 이는데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래서 봐봐 신캐는 이제 좀 그래도 계속 신캐를 자주 나오는 스타일로 갈 텐데 일부 캐릭터들의 경우 이벤트를 통한 캐릭터 핵 그 획득 기회를 제공하여 모험가님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공짜로 우리 그 길라처럼 그 체력 길라 있죠? 체력 길라 그리고 어 처음에 릴리아도 공짜로 이벤트로 줬잖아요 그런 어떤 이벤트로 주는 것을 좀더 생각해 보겠다 좋아 어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영웅이 출시될 때마다 OP 영웅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어잘 알고 있다 어 뭐... 그러, 뭐 되도록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노력처럼 잘 될까는 모르겠는데 좀 신캐가 좀 세니까 그래도 타 게임에 비해서는 신캐가 o p 가 아닐 때도 꽤 많아요. 메라스큘라나 몬스피트나 뭐 데스피어스 어 뭐. 뭐 근데, OP가 아닐 때도 많고, 오 p 일 때도 있었죠. 신규 마멜, 신규 릴리아 같은. 어,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항상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했지만, 신캐가 계속 약할 수는 없거든. 신캐가 계속 몬스피드처럼 나와봐 그것도 또망금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아마 적절히 할것 같아요. 근데, 아무쪼록 그 이벤트로 이렇게 신캐를 얻게 해주는 그런 아주 베푸는 정책 좋다. 요렇게. 그런 거에 또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박수를, 박수를 많이 드려야 많이 뿌린다. 자띄어드립시다 이거 좀잘좀 부탁드리고요 지쳐하셨어요 솔직히 요즘. 자, 너무 적은 수의 장비 각인 영웅 업데이트다.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멜리오다스나 엘리자베스 이런 식으로 좀 조금만 해줬잖아. 그랬더니 그쪽으로 메타가 확 기울더라. 그래서 유저들이 좀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장비 각인 영웅을 좀더 폭을 넓혀달라 이말 아닙니까? 어, 그래야 뭐 다양한 영웅들 써볼 테니까 어,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발자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두배 정도 앞으로는 한두배 정도 각인 영웅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 뭐한 1주에 2명 나왔다면 이제 뭐한 4명 정도씩 뭐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요. 이게 또 너무 확 풀어도 또 그것도 부담되거든. 확 풀면 정비 각인석 없으면 너는 어떡하라고 이제 끼고 어떡하래. 이렇게 나온다 또 사람들이 그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또 각인 부담 너무 안 느끼도록 각 이벤트를 통해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장비 각인석이 수령그레스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던전에서 수, 어, 장비 각인석을 좀 뿌린다든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그 수, 음. 자, 랭킹 결정전 운영에 대해서 많은 도전자님들이 많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젤 싸움 축제 랭킹 결정전은 저도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두들대잖아. 할 때마다. 내 주말을, 내 가족과 함께 내 주말을 다 바치라. 이거가 이러면서 뭐 이번 주도 제가 안 달렸어요. 안달 어, 거의 안 달리죠. 달리는 주만 딱 집중해서 달립니다. 저는. 아, 거의 안 달려요. 이게 주말을 다 바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아빠는 그게 더 힘들어요. 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어, 제가 막 짜증냈던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랭킹 결정전 시즌을 종료하겠다. 어, 종료. 종료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보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더 준비해서 랭킹 결정전은 시즌2를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뭐, 머리 좋은 사람 많잖아요. 넷마블 멋진 아이디어로 좋은 랭킹 결정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단 보스전, 예, 요거 건드려야 돼요. 어, 요거 어... 저희 PK가 지금 7주 연속 1위 하고 있거든요. 1위 하고 있는 기사단조차도 요거에 대한 피로도를 충분히 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빡세요. 솔직히. 개빡세. 어? 그래서, 어, 봐봐.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 이런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잘 인지 잘 하시네. 인지, 인지잘 한다는 자체가 우리 말을 귀 기울여주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기사단 보스 전도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시즌1 이제 마무리 하자, 이거야. 어? 그만하자. 이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어? 전 캐릭터 다 쎄. 전 캐릭터. 그거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시즌2는 단한 번. 와우 돌았다 단한번 최선의 도전으로 충분한 기여를 할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 기사단 보스전을 일주일에 이제 한 번만 하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물론 이제 최고 점수를 내려는 사람들은 뭐 수십 번 트라이를 하겠지만 또 그래서 뭐 어쨌든 새로운 마수 켈라크라는 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켈라크만 나오는데 몇 점으로 클리어했는가 몇 번을 도전해도 내가 한것 중에 제일 높은 한 점수만 기여가 된다 그러니까 딱한 판이에요 결국 한 판인데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내려고 좀 노력은 할수 있어요. 상위 랭커들은 특히나. 이렇게 해서 딱 제일 좋은 점수로 딱한 판을 기여하고 그한 주는 끝! 제 개인적인 또건의를 드리자면 보통 길드 하면은 길드 PVP를 다들 생각할 텐데 그게 없어요. 이 게임에? 왜지? 시스템상 좀 어렵나요? 뭐 AI 전투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걸 해서라도 이렇게 막 있잖아. 막 성이 있고 우리 뭐 이렇게 막 우리 길드들끼리 하여튼 길드끼리 길드전 그 길드전이 왜 없어? 그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인 상점이 개편됩니다 여러 가지 개편이 네요자 이제 매주 원래 한 캐릭을 살수 있는 코인 상점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그 스케줄을 삭제해버리고 2주 단위로 두개의 플래티넘 코인 영웅이 등장하도록 그렇게 되고 특별 편성이라는 게 나오나 봅니다 특별 편성에서 내가 못 뽑았던 영웅을 플래티넘 코인으로 살수 있도록 살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나는 갈라니 아직 없다 뭐 이, 이런 것들 아닐까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떤 그런 특별 편성으로 한정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어 좋은데? 제 주위에서 들리는 불만들이 뭐냐면 뭐 어떤 사람 수킹이 아직도 안 나온다. 아니 모든 캐릭 터다 있는데 수킹 이상이 이안 나온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그 영웅 하나의 확률은 0.018인가? 뭐 하튼 여 아주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SSR 영웅 확률 이래버리면 그런대로 괜찮아. 이게 막 3% 막 5%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중에도 한 명, 계속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돌아보는 거지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편성으로 그런 캐릭터를 블랙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주 해자 정책이라고 또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야, 여러분 박수 많이 치셔야 돼 박수를 많이 치셔야 야, 부담 아, 아. 그다음에 10 챕터가 이제 곧 열리게 되나 봅니다. 10 챕터에 와, 그로키시야그로키시냐와 드롤 보이고 있어요. 드롤, 와우 나오겠죠? 제들은 신캐로 안 나올 수가 없는 애들이야. 자, 그다음에 수련쿨 보상이 개편됩니다. 수련쿨 클리어 보상이 이제 전체를 다 깨야 원래 어, 망치 다섯 개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 판씩 세 판씩으로 쪼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보러 갑시다. 잠깐만요. 일단 그 패키지 상점이 개편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생각보다 더럽게 뭐 뚝뚝 끌, 하여튼 짜증나요. 뭐뭐 찾을 내. 내 할거찾는데좀짱날 때가 있거든 그거 좀 쉬운 인터페이스로 개편을 하겠다 이 정도 되겠고요 자 요겁니다 수련 시스템 개편된다는 게 원래는, 원래는 9회를 클리어 다 해야 바이젤의 망치 5개 줬는데 이제는 3회 하면 2개, 6회 때 2개, 또 9회 째 2개에서 총 6개고요 나는 영웅이 많이 없어서 3번밖에 못 깬다 이런 사람들도 받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아, 좋은 배려입니다 배려 좋네요 자,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넷마블 TV에서 호크 토크, 호크 토크 시즌 2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 잠깐만. 이게 내일이 아니겠구나.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오늘 오늘이테... 이리뭔 소리야? 자, 오늘... 자,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8시에 호크 토크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넷마블 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아이고, 아이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MC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또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 분들이 나오는데,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자, 고맙습니다. 굿바이 예뻐졌구나 몰라 볼 만큼